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휘슬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휘슬 이론부터 연습방법까지 쭉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휘슬 1 0범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컬프라이부터 흉성, 믹스, 두성까지는 알려진 정보가 많지만 휘슬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죠. 휘슬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요. 하지만 휘슬을 연습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이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휘슬의 종류와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리고 연습 방법들을 시리즈로 다룰 테니까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